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 오늘은 겨자소스에 찍어먹는 마약김밥을 준비해봤어요 너무나 맛있는 요리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 김밥 속에 들어갈 재료는 시금치 볶은 당근 어묵볶음 단무지, 계란이 들어갑니다. 먼저 시금치 무침을 시작할게요. 시금치 꼭지는 정리해주시고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채에 올려놓을게요. 냄비에 물을 담고 소금 한스푼을 넣어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씻어둔 시금치를 넣고 살짝 데쳐줍니다. 건져낸 시금치는 찬물로 헹궈주시고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주세요. 꼭짠 시금치에 소금 두 꼬집을 넣고요. 참기름 한 큰술을 둘러 주시고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이번에는 단무지 손질을 해 줄게요. 단무지는 반으로 자르고 4등분을 해 주세요. 어묵은 얇게 채썰어 주시고요 당근도 얇게 잘라서 채썰어 주세요 당근은 두꺼운 거 하나 넣는 것보다 채썰어서 얇게 자른 뒤 노릇하게 볶은게 훨씬 맛있고 보기에도 좋아요 어묵볶음에 들어갈 청양고추 하나는 씨를 먼저 제거해주고 잘게 다져주세요. 계란 5개를 잘 깨뜨려주시고요.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소금 한 꼬집 후추 톡톡 넣고 한번더잘 섞어주세요. 밥은 꼬들꼬들하게 평소보다 물량을 조금 적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계란 지단을 붙여볼게요 팬에 기름을 골고루 둘러주시고 약한 불로 맞춘뒤 계란물을 부어주세요 이잘 익으면 뒤집어주세요. 당근은 소금 두 꼬집 둘러준 뒤 센불에 휘리릭 볶아주시고요. 저는 익은 당근을 좋아해서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요. 어묵은 볶는 중간 청양고추 다진 걸 넣어서 조금 더 볶다가 간장 한큰술 설탕 반큰술, 올리고당은 한바퀴 두르고 볶아주세요. 계란지단은 잘라놓은 단무지 크기와 같게 잘라주시고 얇게 썰어주세요. 밥은 참기름 한 바퀴 두르고 소금 두 꼬집 넣어 잘 섞어주세요. 김은 4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으로 접어서 자르고 또한번 반으로 접어서 잘랐어요. 비비고 김밥김은 잘 구워져서 그런지 가위를 쓰지 않고 접기만 해도 잘 잘렸어요. 색깔도고운 완성된 김밥 속재료를 나란히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는 김밥을 싸줄게요. 김을 깔고 밥을 올리고 얇게 펼쳐주세요. 밥을 얇게 까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는 속재료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단무지, 시금치, 어묵, 당근, 계란. 속재료를 많이 넣으면 잘 안싸져요. 소량만 넣어주세요. 하나씩 싸면 하루 종일 싸야 하니까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재료가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김밥을 싸줄게요. 짜잔!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김밥 싸기 완성! 자 이제는 마약김밥의 활용점정 겨자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설탕 2큰술, 간장 1큰술, 마늘 1큰술, 식초 2큰술 연겨자 한큰술을 넣고 잘 섞어 주시면 정말 맛있는 겨자 소스가 완성이 되어요. 맛있는 마약김밥이 완성되었어요. 너무 맛있겠죠? 참기름을 발라 저 우아해진 자태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던 김밥증먹 ASMR을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